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갑자기 웬 제주냐? 어,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, 그냥 뭐별 이유 없이 제주나가실?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오케이 콜이 떨어져서 그냥 즉흥적으로 왔습니다. 어, 뭐 겸사겸사 요양하고 작업도 좀 하다가 여유롭게 이따 갈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서귀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. 우션팰리스인가? 여기에 울단 1박을 묶는다고 하네요. 아 너네도 이제 오는 거구나? 카메요 아. <웃음> <웃음> 아 낚시하고 있구나 비행기가 통과가 됐냐? 아 어떻게? 이거 이렇게 물어봤지 뭐. <웃음> 어, 이거 가져가도 돼요? 어, 대한항공 탈때 칼을 휘두르면서 <웃음> 바로 경찰불렀지와 <명찰을> <웃음> 1박 52,000원짜리 물론 엄청난 할인이 들어간 거지만 정말이 덕에 <웃음> <웃음> 와 맛있겠다 2,000원인데 잘먹잘먹 맛있어 맛있어 와. 어 뭐야 나갔어 문효정 없어졌나요? 네, 닭가슴. 아뚜둥 예. 이거 지금 너무 먹고 싶어. 문효정 찾습니다. 결국 문효정은 찾지 못하고 지치 <웃음> 즐겨 봅시다. 운치 좋은 곳에서 술을 먹기 위해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친구들. 1시 3분. One of p e r 그리고 셀프메이드 이동식바. 인스타 게임 생추. 제주도 올 때마다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곳은 엔도롱. 짱구는 문말려를 보고 있는 서른두 살백쪽만시자밥 먹고 갈기는 로또. <목소리도> 야 발걸음 가벼워 보인다. 중문. 중문 갑니까? 갑시다. 저도요. 놀리는 거. Captain. Captain 이상한 가방 앞에 매고 <웃음> 행군하고 있어 중문, 우리 낚시 근처에 낚시 용품점이 그래도 몰려 있네 하나씩 장착하고 끊이지 않는 행군 <웃음> 아 멈추면 죽는 거지 아, 어떻게든 낚시를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이상한 알수 없는 해 같은 게 걸려가지고 아징그러 부산 목적지 그랜 다야앗 호텔에 와서 오늘을 묵고 또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과 칠한 돼지 <목소리> 흑돼지의 <흑>, 근고기 흑 <웃음> 혹시 왜 이렇게 찍 아니지 아니지 맛있는 흑돼지 <목소리> 수상한 곳으로 향하는 그들이었다 정말 수상한데? <웃음> 바입니다 굉장히 수상해 적막한 공간 <웃음> 짠해 난 <웃음> 포킹 레이시스트랑 짠하네 <웃음> 그래서 미대한 우리의 내일 계획을 말해줘 맥주를 마시고 낚시를 한다 낚시를 하고 술을 마신다 다시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한다 낚시를 하고 술을 마신다 어, 그러다가 그러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아 저녁 먹 생각니다 <웃음> 이제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있지. 아 정말 계획 없이 다닌다. 우설록에 아, 잠시 들렸다 가용. 아, 오늘도 역시 한량답게 앉아서 아, 적시고 있습니다.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. 제주 맥주, 제주 맥주 해드렸습니다. 아이 고! 아, 승리의 쿠폰! 다음 목적지는 협재포 가서 낚시 좀! 협재해수욕장 근처에 리조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다들 가고 있다 아이 개식들 매우 안 켜면 큰일 난다니까 직진이 우주로 갈뻔했네 난들 <웃음> 직진이다 어 반가워 반가워 오, 반가워 반가워 움찔 움찔 네, 낚시하면서 시간을 낚아보자 아, 시간을 낚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 수학 없이 시간만 낚고 가네 나쁘지 않은 셀프메이드 바 같은 느낌이에요 <놀람> 아직 엄청난 짓을 벌이는 일을 엎드렸어 아, 이거 소자입니다. 좋겠띠. 아, 아침 해물 라면 먹고 바다 보면서 씹어. <웃음> 이것이 한량의 삶이지. 아, 한가다 <웃음> 아, 닉네임. 알코올 중독자. 목동? <웃음> <웃음> 감성동. 감성동. 감성동 반드시 가야 돼. <웃음> 가자 바람 거 아, 이 뒤졌다 오늘. 아 저희 가서 다 이거. 버리겠습니다. 우리가 왔다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제주도 이거. 이 이거. 이 영향을 끼쳐버거 이거. 이 와, 호거 이거. 이 어떻게든 거에서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물고기도 완전 부실 수 있는 거죠. 해지기 전에 부실 수 있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철수한 얘들 드렸다. 한 마리. 너무 저렇고 고생했다. 오늘 먹을 것은 무엇인가? 어, 진짜 세기야 어, 아, 감자탕감자탕 감자탕 먹으러 종로 3가. 제주도에 서 종로 3가에 가고 있는. 제주도에서 먹보는 종로감자탕 새벽부터 반드시 잡겠다는 1영화에 출동한다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반드시 잡을 준비가 되어있나 제군들 아,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낳겠다고 잡는다! <웃음> 말로만 뭐 시간을 낚는다 했는데 정말 내일을 낚아버렸네 누가 낚시가 정적인 활동이라 했던가 겁나 겁나 활동적이야 이번 주만 도합 도합 한 30km 걸었는데 낚시는 아주 활발한 활동이었다 낚시 낚는다 거의 낚고 수산시장에서 인해서자본지 연휴가 이제 끝났구만 서울로 갑시다 반드시 안, 안 된다. <웃음> 반드시 안 된다. 네, 다음에 강원도나 가자. 아니 도대체 시장을 몇 번이나 오는 거야? 문어징어 <웃음> 먹고 싶어. 문오징어 없을 것 같은데. 과연 그들은 문이 오징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반드시 <웃음> 먹는다. 아저말 하면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. <웃음> 뭐, 내가 봤을 땐그 반드시 뭐만 한다 그게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있어. 반드시 서울 간다. 내가 <웃음> 나 <웃음> <재밌었다. 웃음> 서울, 서울 못 간다. 이제 <웃음> 결국 반드시 뭐뭐 한다의 저주에 걸려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, 오늘 반드시 미국 한다 아, 오늘... 오늘 무리겠구만 너, 여행... 여행하러 미뤄... 아, 항공기가 진짜 지연됐어. 이 말, 내가 뭐 있다 그랬지? 아니, 내가... 시간 나. <웃음> <웃음> 그럼 다들 갈 길을 갑시다. <웃음> 옥탑에서 옵시나? 네, 낚싯대 없다야 낚싯대를 잃어버렸네 맞아, 이거, 같다. 저 반드시 낚는다 할 때마다 내가 뭐 있다 그으니까 반드시 낚는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, 이제 없다 가면 없다 이제 나 먼저 간다 복탑에서 보자 저희 반드시 띄고 네. <웃음> 네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정도 더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폭풍 자기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좋은 1분기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.